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휴가철에 꼭 실천하면 좋을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꼼꼼하게 발라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고량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한 동전 500원짜리 그거를 얼굴에 한꺼번에 바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양이거든요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세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세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오면 저녁에 딱 집에 돌아오면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 물놀이를 위해서 메이크업도 했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발랐으니 클렌징을 꼼꼼하게 깨끗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세안을 해야 되니까 우선 머리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이중 세안을 해볼 거고 음, 그리고 나서 얼굴 전체적으로 폼으로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통 사람들 정도의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저만의 안티에이징 메이크업이 있긴 하긴 한데 <웃음> 보세요. 화장을 적게 하진 않아요. 제가 <웃음> 세안을 하기 전에는 모두 가 아시다시피 손을 깨끗이 씻고 씻어야 겠죠 그죠 이걸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폼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품이 빨리 사라지잖아요 그쵸 얼굴에 오래 남지도 않고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얼굴에 피부장벽을 잘 유지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저희가 2 0 0배를 확대해서 피부를 볼수 있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걸로 제가 얼굴을 지금 양쪽 얼굴을 얼마나 깨끗이 닦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지금 제 피부 상태입니다. 좀 가까이 비춰볼까요? 타이트하게 보면... 왜 깨끗하죠, 그렇죠? 좀 이중 세안을해서 그런지 좀 얼굴이 좀 당기는 것 같아요. 피부를 보면 각질층도 좀 많이 일어나 있고 반대쪽 한번 볼게요. 좌우를 보면 은 이중 세안을 하나, 단일 세안을 하나 크게 얼굴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쵸 깨끗하게 씻겼죠? 그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건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바르고 나서 바로 화장을 얹으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져요. 톡톡톡 얼굴 전체를 골고루 발라주는 거예요. 이마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바르고 나서 저는 이때 지금 뭘 하냐면 머리를 돌돌돌 맙니다. <웃음> 머리를 마는데 한, 그러고 나면 한 30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약간 좀 자외선 차단제가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자외선 차단제를 위에다 덧바릅니다. 두 번째 레이어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화장을 하는 것보다는 한 3분에서 4분 뒤에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셔야 자외선 차단제가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이 위에 다시 화장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자외선 차단제는 권고량인 500원 정도의 동전 크기 정도 바르는 게 좋은데 사실 한 번에 바르는 양은 너무 많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좀 약간 화장이 밀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얼굴에 약간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 후에는 바로 화장을 얻는 것보다 자외선 차단막이 형성이 되기 위한 3에서 5분 정도 뒤에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자외선의 차단제를 바르면 다 이중세안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중세안을 하지 않아도 단일 세안만으로도 깨끗해진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단독 세안만으로 깨끗해진다는 걸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얼굴에 진정하면은 여름철 좀 약간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나 그런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